쪼끄리 한번 고 15번 우리는 이제 성적 향상법이다 자 엄마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하면 좋아 무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1등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우리 엄마인데 평균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애들 기 살리라고 무조건 다 엄마인 자는 무조건 최고 잘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학교 가더라도 어떻게 요새 성적도 없애뿐다이 말이야. 지 잘하는 것만 하게 해갖고 전부 다 좋아 좋아 우스 우스 우스 이것만 쭉다 준다 그러면 엄마는 국민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저 아들이 딸이 전부 다 1등 하는 줄 알아. 그렇지? 그차곡 속에 엄마가 빠져있는 거야. 이? 그러면 중학교 딱 가게 되면 이제 시험 치잖아 시험 치면 어떻게 1등부터 저 400, 0 0십도 500, 몇십 도 성적 순위가 확 증해진다 이 말이야. 그때 보면 엄마가 앉아 놀래서 자빠지는 거지. 그럼면 엄마는 어떻게 해? 너 해초리 갖고 이제 응? 공부 안 시킨다고 한다 이 말이야. 이?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바빠. 이? 시간은 없고. 그 아들, 아들, 그 뭐고. 그 응? 학교, 학교 치니라면 정문 앞에 다서가고 차를 싣고, 어떻게 이, 이 학원, 저 학원, 뭐, 온대 학원으로 돌아다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어떻게 아가 지치 갖고 있는데 공부가 되겠나? 그러면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서 잠도 못 자는데 학교 가면 공부하겠나? 학교 가면 맨날 자지. 그러나 놓고,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놔 놓고 공부 안 한다고 아들인데 딸인데 막 잔소리 엄청나게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안되는거 아니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적 한사보만 초등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거지 알잖아 자그러면예를한다면도 이런걸 하 거야. 이때는 애기가 공부가 되겠나 안되겠나 안되겠지 당연히 이때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성적 안 오른다고 잔소리 하면 안돼 이럴 때 잔소리 하다보면 애들 어떻게 해? 저보다 막아도 도망가쁘지 그렇게 가출하고 뭐 누구 말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 이것이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런다. 이런 시기에는 애기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을 성적을 안 오를 판인데 이것을 몰아갖고 엄마가 뭐 옆집 아이는 누군가 몇 등을 하는데 너는왜 그런다 해갖고 이렇게 잔소리하면 애는 어떻게 해? 갈 데가 어디 있겠나? 집에서 벗어나 뻔야지 그렇게 가출되고 어떻게 가출할 자신이 없는 나는 어떻게 되겠노? 옥상에서 밑으로 다이빙 해버리고, 그러지. 그래 놓고 나중에 결과는 어떨까 야가 우울증 걸린대. 심지어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울증 걸린대. 우울증이 뭐, 자살하는 게 우울증이야. 그치. 우리 나라도, 뭐 의사들도 웃기는 얘기야. 무조건 뭐, 저 사람한테 뭐 우울증이다. 정신과 치료했다. 고래서 막, 뭐, 무슨 답이 뭐, 그런거 그치, 어사들이. 무조건 우울증이야,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아, 얘가 이때는 지금 공부시키면 되겠다 할 때는 막 씻고 다니는 거야, 이 얘하고 저하고 막 엄마가 씻고 다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도는 거야? 그만 하는 거야. 절대 성적이 안 오른다 말도 하지 말 것이며 어떻게 잔소리도 하지 말 것이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야 공부에 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데는 뭐 책사달라면책 사주고 맛있는 거사달라면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줄라 하면 용돈 주고 공부만 한다면 어떤 것도 다 엄마가 할게 잔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시기는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되지 예림알끼를 공부가 되겠나 그렇게 성적이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이다. <웃음> 그렇긴 해. 그럴 때는 엄마가 뭐 자꾸 밤새도록 시키면 어떻게? 학원 가서 자고, 학교 가서 자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지치갖고 자고, 그러면 24시간 자다가 볼다도다이 말이에요. 올바로 하면 타지도 못하고. 이?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지? 그것은 엄마의 책임이야 뭐 학교에서 누가 책임져 학교는 학교 오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야 애들이 뭐, 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오는데 학교 그 시간에 집중력만 높여 갖고 공부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학교지 학교에서 그뭐 어떻게 밤새면 공부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 거겠지. 그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 멘토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 생기면, 그래라이운 나쁠 땐, 막, 조져라이배초리 갖고. 공부도 안될때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뭐, 저녁 7시부터 밤 1시까지, 막, 온 학원들 다가갖고 다닌다고 공부가 되겠나? 문이 들어오겠나? 그 때는 그 가만히 놀게 하면 안 되지. 아까 제가 뭘 했나?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스포트만 하는 거야. 안 하면 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라고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렇게 할수 있는 분위기만 하는 거라 체력이 뒷받침 되면 보장도 사주고 <웃음> 정신적으로 궁핍한 게 있으면 그 충족을 시켜주고 아 뭣도 좀 내고 싶으면 백화점가서 옷도 좀 사주고 이런 걸 해야지 엄마는 아 완전히 뭐저 모셔야 된다 그래 그래 그래야만 이애들 공부를 하지 내려갈 때는 안 된다, 머리가. 예. 생각이 짧다 보게 되면, 공부해도 노, 능률이 안 오른다, 능률이. 기운이 없어. 응. 누군가 떠나 밤에 눈이 빠락빠락한 사람은 밤에 일 잘하겠지? 예. <웃음> 낮에 흐리멍텅한 사람은 낮에 일잘하겠다안 되지. 그렇게 뭐, 뭐 벌붉 아침에 뭐, 음. 12시도 안되는데잠본대자고 일사 보면 안 되잖아.